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얻기위해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렸던 흑정령과의 가위바위보 대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저는 생각보다 이 흑정령이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더라고요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 가위바위보 카드가 많이 있어야지 더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주이 카드를 위한 사냥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단 며칠간 신비한 미지의 공간이 열린다고도 하는데요. 우리 모험가님들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모르코의 상자 획득 이벤트 기간은 4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주변의 적재압을 만회, 이만회, 삼만회 해주시면요. 각 임무마다 모르코의 상자 10개를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이 모르코의 상자 안에 준비된 보상 중 하나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태고 미확인 문양각인서, 주술의 근원, 엘리언 태고 주무기 상자와 보조무기 상자, 엘리언 태고 방어구 상자,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 등더 많고 다양한 보상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인문은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게요.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잊혀진 고대 미궁 이벤트입니다. 아까 제가 그 신비한 미지의 공간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자 기간은 4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25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인데요. 이벤트 진행 날짜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4월 24일 일요일, 4월 20이, 25일 월요일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벤트 시간 중 우편함에서 낡은 고대의 석판을 받아주시고요. 이벤트 아이콘을 통해 잊혀진 고대 미궁에 참여 가능합니다.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벤트는요. 매 단계를 클리어하실 때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이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고 이벤트를 마무리 지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좋은 점! 자 매번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획득하시는 보상인 고대 미궁의 산물 개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한번 참여를 하실 때마다 최종 단계까지 클리어하시면 보상을 다섯 개 획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3 일간 참여를 하시면서 매번 최종 단계까지 클리어하시면요. 고대 미궁의 산물을 총 열다섯 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고대 미궁의 산물 이렇게 안에 많은 거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세요. 세 번째 이벤트. 사냥지원품 뽑기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4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25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59분에 모험가님께서 사냥지원품을 뽑을 수 있는 지원품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저 뽑기 버튼을 터치를 해주셔서 무작위로 사냥지원품 한 가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냥 지원품은 이렇게 총네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냥 지원품 광의의 성수 초대형, 사냥 지원품 행운의 두루마리, 사냥 지원품 광의의 성수 묶음, 그리고 사냥 지원품 엘리언의 가오며 모두 각기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문당 하루에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니까요. 사냥으로 가위바위보 이벤트 아이템을 얻어야 할, 지금 꼭 얻어야 할 한양 지원품 보상이니까요. 우리 모험가님 매일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4월 3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벤트 소식이 오늘 아니 이번 주 우리 모험가님께서 더욱더 검은사막 모바일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